추천주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기존 중장기 추천주였고요. 역별 돌파 초입자리 하한가 나온 추세 하단 자리 악재는 기회다 역시 추세 하단 자리 역별 끊고 올라가다가 전고 돌파 자리에서 재추천드리고 단기에 크게 올라갔고요. 이건 일봉이고 요때가 역별 돌파 초입 나오던 자리 재추천 자리고 이때 이후로 단 한번도 매도사인을 주지 않았습니다. 11선, 15일선 추세를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탈하기 전까지 홀딩사인을 드렸고 큰 추세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으로 21선을 종가상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때는 장중이탈이 있었지만 종가상 이탈은 없이 반등이 나와줬고, 지금은 종가상 이탈이 확실히 나와줬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고점에서 현재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최근에 수평 지지 저가, 박스 하단, 564,000원, 여기 이탈하면, 쌍봉 이탈 나오면서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이탈하면, 1차로 61선, 45,000원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고 이것도 깨지면 더 크게 주룩주룩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이만큼 세달 정도 우상향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깨진 이후부터는 또다시 세달 정도 세달 이상 침체 구간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간 대칭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주가가 한달 오르면 한달 내리고 세달 오르면 세달 내리고 이런 식으로 기간대칭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무튼 지금은 단기 지지는 이탈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큰 추세는 여전히 지켜주고 있다. 큰 추세는 이렇게 다음 에코프로비엠 얘도 하한가 나온 요날 추천드렸고 이때도 돌파 직전에 추천드렸고 삼각수렴 만든 다음에 역배열 끊고 쭉 크게 올라갔죠. 얘도 21선 기준으로 이때 종가상 이탈 없이 지키고 올라갔고 이때 처음으로 이탈 다시 올라오나 싶더니 밀리면서 현재는 고점에서 역배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랑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얘도 최근에 수평 지지, 그리고 61선 주요하게 두개 단기 지지 보시면 됩니다. 61선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큰 추세는 진작에 이탈이 나왔죠. 요날 이탈, 현재도 이탈한 상태. 다음 코스모 화학, 얘도 엘리아트 파동 접근으로 2파 눌림자리,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 여튼 무료 추천도 드렸었고 다시 한번더 역별 돌파 초입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또 중장기 추천, 전고 돌파 나올 때 에코프로와 같은 역대 신고가 자리에서 재추천 이건 1봉이고 역별 끊고 올라오던 2월 그때 추천하고 단기 크게 추세가 나왔죠. 얘도 큰 추세 이탈한지는 좀 됐고 최근 21선 이탈한 자리는 여기 이때 21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도가 나왔던 자리고요 남아있는 물량은 계속 홀딩을 했고 이제 또 여기서부터 단기 평을 차례차례 이탈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이 이제 또 하락시 분할 매도하는 구간들이 있었죠 현재는 61선 52,000원 정도 가장 중요한 단기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큰 추세는 오늘 이탈했고 여기를 기준으로 작은 추세는 21선 이탈이 나오던 구간에서 4월 중순 말쯤에 나왔습니다. 다음 코스모 신소재 얘도 코스모학이랑 같은 날에 추천을 드렸던 거고 고점박스 요날의 시가와 저가를 기준으로 단기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아직은 고점박스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61선까지 빠르게 빠지는거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포스코 DX 얘도 중장기 추천주였죠 약배 끊고 올라오던 자리 7000원 부근에서 중장기 재추천드렸고 단기에 바로 크게 200% 이상 올라갔습니다 전고 돌파 나오는 자리에서 로봇신 사업으로 이전보다 더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고 만원 안착시에 15,000원 정도까지 50% 추가 상승 여력이 크게 열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최근 추세 쭉 타고 올라갔다가 상한가 종가 이탈하고 무너지는 흐름 전일 그리고 오늘 21선 이탈을 한 상태고 4월 17일에 상한가 시가 12,500원 여기 지지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지키면 또 올라오면서 역별 끊고 박스 흐름을 보여주겠죠 다시 박스 상단까지 돌파 시도를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이탈하면 그 흐름이 무너지고 밑으로 크게 무너지는 하방을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큰 추세도 전일 그리고 오늘 21선 이탈하면서 동시에 깨졌습니다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도 다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했다가 천천히 하락하면서 21선을 이탈하고 있고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와주는게 중요하겠죠. 얘도 포스코 스틸리온인데 역시 상한가 시가 장대양봉의 시가 항상 중요한 지지 기준으로 보시고요. 최근에 21선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오다가 오늘 처음으로 깨졌고요. 포스코 홀딩스 뭐 진작에 21선 깨졌고 수평 지지도 오늘 이탈을 했고 이렇게 추세 이탈 11선 0 이탈하면서 하방이 잡혔고 포스코 엠텍도 현재 단기 2평 차례차례 이탈하면서 하방이 잡혀있죠. 이역배열 끊고 올라와야 한다. 다음, 유니온 머티리얼. 테라이트 관련주죠. 4,000원에 재추천드렸었고, 단기에 크게 올라가줬습니다. 좀 흔들면서 갔기 때문에, 홀딩하기가 어려웠을 수는 있겠지만, 월봉을 봤다면, 이렇게 역배가 끊고 급등, 역배가 끊고 급등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 개념을 토대로 좀 크게 먹을 수가 있었고요.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7일 연속 강세가 나왔고 4일에 제가 이제 슬슬 페라이트 관련주들은 끝물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왔고 또 급락이 나온 만큼 시간으로 또 반등이 나왔었는데 가짜 반등 계속 주의하면서 대응하시고요. 5일선 지지받은 자리에서 시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항상 단기 고점에서 이렇게 은봉 윗골이 뜨면 주의하시고요 최근에 크게 무너진게 동전주 이화전기 이화전기도 고점에서 은봉 윗골이 뜨고 크게 무너졌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가까이 빠졌습니다 요런 자리에서 추격하다가 물리는 초호분들 진짜 많이 있죠 페라이트 5월 4일의 리딩 슬슬 끝물을 주의하자 5월 8일에 삼화전자 하한가 삼화전기 마이너스 25% 유니온 머티 마이너스 12%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고요 다음 인성정보 일본 역별 끊고 박스 구간에서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6월 일정 있었고요 복지부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 일정으로 계속 반복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4일에도 2600원 분봉상 정고돌파 그리고 일봉상 정고돌파 직전 자리에서 재추천드렸고요때 기준으로 35% 올라갔습니다 시간으로는 하한가 나왔고 뒤에 좀더 자세히 볼게요 다음 퓨런티어 자율주행 관련주고 차트추천이었습니다 역시 역별 끊고 정고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어제도 전일 5월 4일에도 재추천드리고 하루만에 급등이 나와줬네요 최대 30% 이렇게 약배약 끊고 박스 보여주던 자리 요런 무릎자리에서 추천이 많이 나가는 편이죠 요 타점 잘 기억해두시고 공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손절은 잡고 하는거고요 다음 GSE 기존 추천주였고 최근에 반복 추천을 쭉 드렸습니다 이것도 과거 차트고 타점을 보시면 역배 돌파 초입 박스 돌파 역배 돌파 역배 돌파 이번에도 역배열 끊고 올라오려고 하는 흐름 속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밑에 회색 박스 내에서 반복 매매 가능했고요. 자, 단기 바로 최대 30% 수익 나셨고요. 기존의 박스가 여기죠. 이 박스 내에서는 모두 다 눌림매수 영역입니다. 초록색 깔 화살표가 요렇게 잡혀있었죠. 오늘도 양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종가에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시간으로 8% 상승이 나왔으니까 뒤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월 4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어떤 흐름이 나왔나 보겠습니다. KBG 테슬라 실리콘 응급제를 추진한다. 이에 예,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27% 시원하게 반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점 박스 보면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은봉의 시가 구간, 18,000원 부근에서 세번 저항이 걸렸고, 이건 앞으로도 중요한 저항대가 됩니다. 18,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그래야 윗꼬리까지 또 시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쌍봉 이탈이죠. 이렇게, 쌍봉 이탈하고, 장기 이편까지 빠질 겁니다. 18,000원 돌파와 여기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고점 큰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자리. 다음 서연이와 테슬라 사이버트럭 부품 수주를 했다. 수주 규모가 3 0 0 0억원대 시간의 상한가였고 장중 상한가 찍고 3% 마감. 정석 반짝 크게 나왔고요 요런 자리에서 추격하다가 물리면 아프죠 시간의 상승 종목의 특성을 정석적으로 보여준 종목 다음 코엘 패션 전기차 커패시터 필름 관련주고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도 10% 종가는 보악 121선 반년의 매물 맞고 떨어졌네요 다음 코다코 자동차 부품 관련 주고 뉴스 없이 반짝 서현서현 이와 커플링이죠. 얘도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27% 종가 1% 정석 반짝 서연 탄메탈 동일하게 반짝 대주전자재료 낙폭과 대 반등자리에서 반짝 실리콘 응극제 관련주 레이크 머티리얼 반짝 HRS 이녹스 애니젠 카운 칩스 더 메디팜 상신전자 모두 다 반짝입니다 오늘 제일 크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 코다코네요 부풀어.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반짝 상승,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성을 이해하고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3월 8일 장중특징주 간략히 볼게요. 이거는 무료방이나 텔레그램에 오시면 정리된 거 한눈에 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정보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료 관련주들, 흑해 곡물협정 18일의 일정인데,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지금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90척에 가까운 선박이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에 계속 사료주들이 변동을 크게, 오를 때도 시원하게 오르고, 빠질 때도 시원하게 빠지면서, 큰 위아래 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격하다가는 금방 마이너스 20% 볼수 있으니까, 무리한 추격보다는 분할 매수하면서 대응하시던가 손절을 짧게 잡고 비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설탕 관련주 설탕값이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대한재당 예, 상한가 나왔고요. 다음 테슬라 전일 시회 상승 종목들이죠. 서현이와 크게 반짝이 나왔고 퓨런티어 추천주였고 최근 추천주. 차트로 추천드렸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단기에 크게 올라가줬습니다. 얘네도 시간의 상승 내용이고 다음 제약 관련주 개별 강세 제일파마홀딩스가 FDA 승인으로 크게 반짝이 나왔고 다음 페라이트 7일 연속 강세가 나왔던 섹터 저번주에 이제 슬 조정을 조심하자 말씀드렸고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부 종목은 상승이 나와줬고요. 순환 강세가 나와주는 거죠. 다음 원격 진료 인성정보가 수주 관련해서 이틀 연속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공시를 내면서 사실과 좀 무관한 내용이다. 공시내고 시간에 하한가 나왔고요. 다음 전력설비 관련주, 재료용산업이 20% 이상 반짝 상승이 나왔고 전기민영화 이슈도 있으니까 이쪽 잘 주시를 해봐야 되겠고요. 다음 호실적으로 네오팜, 삼강밴드 흥국 F&B 데이터 관련주, 카카오톡이 또 오류가 나오면서 데이터 솔루션이 반짝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별 테마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5월 8일 시간의 특징주 KD 상한가 최근에 유상증자 흥행 소식이 있었고 동전주의 환기종목 재무가 쓰레기라는 뜻이죠 이때 상태 위험도 있었고 이런거는 바닥에서 뭐 100%를 가든 1000%를 가든 우주 끝까지 가든 관심을 끕니다 거래지게 되고 반짝 뒤에는 쭉 하락하다가 역별 끊고 좀 올라와주고 있고요 시간의 상한가로 일단 다시 또 천원 해보곤 했습니다 1090원까지 올라왔고 변동이 크죠 윗꼬리에 물리면 단계에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전주는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도 갑자기 정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잘 움직이다가 정지가 된 종목도 있었고요 KG그룹주였죠. 골드퍼시픽이었나? 골드퍼시픽이 뭐잘 올라가다가 횡령배임으로 정지가 된 이력이 있었고 얘 말고도 비츠로시스나 뭐 빠르게 제자리까지 내려옵니다 이화전기도 이화전기도 보시면 오늘 알려드렸던 종목이죠 고점 윗고리 찍고 빠르게 제자리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르게 제자리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KD도 이렇게 빠르게 제자리까지 가짜 반등 주면서 다시 600원대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KH그룹주가 이렇게 뿅뿅 바닥에서 크게 장대양봉 줄때가드는말때는 관심 끄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정지 됐고요 요때 고수는 잘 챙겨 먹고 나오지만 초보자분들은 윗꼬리 물리고 들고 있다가 이렇게 정지되는 최악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동전주는 관심을 끄는게 좋습니다 악재에서 호재로 돌아 나온 구간을 명확하게 잘 잡을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초보분들은 그런거 어려우니까 그냥 아예 리스크를 배제하고 위험요소가 큰 종목들은 가든 말든 피하는게 이롭다 일단 단기평 넣고 분석은 해볼게요 자, 11선 부근에서 상승이 나왔줬고요 다시 일단 5일선을 회복을 해야 되겠죠 5일선 회복하고 여기, 여기, 여기 위에 두개 5일선까지 총세개저항대 보시면 되고 지지는 11선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15일선 15일선 이탈하면 여기 캐파락 구간 있죠? 캐파락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여기 이탈시에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빠르게 제자리까지 가짜 반등 주면서 600원 부분까지 내려오는 거 경계하시고요 동전주는 길게 가져가는거 좋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요런 자리에 만약에 물려있다면 본전 기다리지 말고요 이렇게 튀었다가 빠지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챙겨주세요 본전 기다리다가 다시 600원 내려가면 기회비용을 엄청나게 또 날리는거죠 여기서 손절을 하면 오히려 기회비용을 현재 시점에서는 잘 살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한방 매도하지 말고 분할 매도 대응을 하시면 이렇게 끌려내려가는 것도 피하실 수가 있고 혹여나 또운 좋게 여기까지 또 와줄 경우에 남아있는 물량으로 끌고 와줄 수 있으니까 분할 매도를 습관화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페라이트 관련 주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고요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하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삼화 전기 9.8% 여기 월봉 전고점 구간 끝까지 가지는 못하고 분사치까지 갔다가 막고 떨어졌고요 이렇게 역배 끊고 역배 끊고 쭉 크게 크게 올라갔다가 밀린 상태 아주 큰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일봉 개파락 보이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진다 여기가 텅텅 비어있는 진흙 땅이기 때문에 4일에 고점 운봉 이꼬리 요날 페라이트 관련 주 슬슬 끝물을 주의하자고 말씀드렸고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11선에서 시간에 반등이 나왔고요 자, 앞으로 M패턴으로 이렇게 전고점 돌파할 확률보다는 가짜 반등 주면서 밀릴 확률이 더좀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가짜 반등을 주면서 밀리는 거에 조금 더 높은 확률을 두고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의 상한가로 24,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5일선 부분까지 올라왔고 1차로 5일선을 다시 회복하고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요구간 두번째 상한가 시가나 정가를 회복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3만원까지는 딱 올라와줘야 확실하게 추세 전환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첫번째 5일선 회복 두번째 3만원 회복이 중요하다. 밑으로는 당연히 오늘의 저가인 11선 지지가 중요한 거고 다음 3화전자 페라이트 기존 대장주죠 이렇게 크게 역배열 끊고 유자리스 끊고 전고 돌파 전고 돌파 전고 돌파 위꼬리까지 돌파하면서 기존의 전고점 몸통까지 근사치까지 올라와셨고요 이례적인 미친급 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것들 조심을 해야 되겠죠. 얘도 오일선 회복이 일차로 중요하고요. 시간으로 만0원 1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만0 10, 1 0 0원 오일선 회복은 못한 가격이고 내일 1,600원 정도 안착해주는가 종가상 안착해주는가 이걸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오늘 하한가 가격 그 다음 5월 2일의 시가 상한가 시가죠 8,750원 항상 장대양봉의 시가 중요한 기준으로 지지 잡으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두개 3개. 11선까지 3개 보시고 저항 대는 5일선 그 다음에 12,000원. 1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부터는 14,000원 살짝 안되는 가격이 52주 신고가 가격 다음 상신전자 페라이트 3.5% 월봉 역별 이렇게 끊고 올라가줬고 전고 돌파 했던 자리 사점이 여기, 여기 주요하게 두개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고점은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고점이고요 이제 박스 돌파한 박스 돌파 초입 자리고 기존의 고점이 여기니까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 이제 무릎에서 어깨 올라가는 자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상으로는 단기 고점인 게 맞고요 얘도 여기 갭하락 구간이 있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 네, 도중에 오일선에서 반등이 나와줬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64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6400원 요 정도 얘는 오일선 가장 중요하게 지지 보시면 되고 오일선 지키면 홀딩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니까 그때부터는, 올산이탈부터는 분할매도 진행해주시고요. 혹은 전략매도 하시던가 저항 때는 오늘의 윗꼬리 그리고 4일의 시가 이렇게 두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유니온 머트리얼 역배열 끄는 자리마다 크게 상승이 나와줬고 4천원쯤에 추천을 드렸었죠. 그때 추천드리고 3,400원 손절 줬습니다. 3,400원 이탈이 없이 11선 추세 타고 올라갔으니까 남아있는 물량을 좀 추세 홀딩하기가 수월했고요. 요구관좀잘 버텼으면 수월했죠. 윗꼬리가 좀 많이 썼기 때문에 다 탈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튼 11선 이탈이 없이 추세가 나와줬습니다. 11선 지키고 쭉 크게 요날 금물 경고 드렸고 얘도 5일선에서 반등이 나오셨네요 6 0 0 0원까지 올라왔고요 5일선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분할매도 주요저항대는 4일의 시가인 6,900원 정도 보시고 오늘의 시가도 첫번째 기준으로 보시고 세번째는 윗꼬리 상한가 시가인 5,400원 정도도 중요한 지지가 됩니다. 5일선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주요 지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유니온도 볼까요? 유니온은 11선 이탈한 상태고 11선, 15선, 21선 이렇게 단기 평두개 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큰 추세는 7천 후반대고 얘도 월봉 역배열 끊으면서 올라왔던 타점 복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추천 드렸었죠. 페라이트 관련 주들은 저번주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연속 상승이 강했기 때문에 가짜 반등 주면서 고점 경신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 나오는 거 경계를 쭉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GSE 8% 대성에너지 3.8% 4월 말부터 GSE 반복 추천드렸었죠. 5월 19일부터 21일에 러시아 수출 전면 차단 검토 일정이 있었고요. 일정주로 추천 그리고 차트는 바닥권 박스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도 반복해서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 이번에 또 낙폭과 대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과거 타점 잘 복습하셔서 미래에 대입하고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도 역별 돌파 초입자리 이런 낙폭과 대자리 이번에도 이렇게 낙폭과 대자리에서 돌아 나오는 타점 미리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자 단기에 18%에서 30% 수익이 나와줬고 현재 이 회색 박스 3000원대에서 계속 놀고 있었습니다 앞에 흐름을 보시면 초록색 깔 화살표로 봤을 때 3000원 초반까지 빠져도 여전히 매수와 홀딩의 구간이죠 자 월봉 역별 끊고 올라오는 바닥권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별 돌파 초입자리 일봉은 이렇게 역별 끊고 올라오는 자리였죠. 기존의 박스가 이렇게 잡혀있었고 추천한 자리에서 바로 튀어졌고요. 이렇게 밑으로 빠지고 올라가도 여전히 요 구간은 모두 다 눌림매수 구간이에요. 홀딩도 가능하고 반복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죠 박스 구간에서 반복 추천 성공했고 시간으로 8% 상승이기 때문에 내일은 5월 9일은 반짝 상승 하락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일 반짝한다 하더라도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 매매는 가능하겠죠 장기입평좀 넣고 볼게요 장기입평을 넣어서 보면 481선 부근에서 주요하게 저항이 걸리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상 요 가격 4 0 0 0원 종가상 4천원을 확실하게 안착해주는게 중요하고요 9일은 또 이렇게 튀었다가 빠질 수 있겠죠 빠지더라도 일단 4 0 0 0원 위로 마감해주면 계속 양호한 흐름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때처럼 꼬리 이 달고 빠지는거 생각은 해두셔야 되고 더 좋은거는 1년선 241선 4,300원 정도 위로 완착하고 마감해주는 거죠 아무튼 이 박스 내에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현재 박스 업그레이드가 또된 상태입니다 살짝 이탈한 구간이 있었지만 다시 회복을 해줬고 박스 업그레이드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주기를 바랄게요 최근의 박스로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요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고 얘도 좀 변동이 바닥에서 크게 나오고 있죠 꼬리에서 윗꼬리에서 물리면 피곤하니까 내일 무리한 추격은 자제하시고 바닥 권에서 장기 병 돌파 구름 돌파 시도를 해주는 자리다 다음 대성에너지 3.8% GSE랑 같은 섹터고 역시 월봉은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자리 g s a 는 살짝 돌파를 했지만 대성에너지는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죠 이 같은 경우는 이때의 장대양봉식과 이 자리에서 주요하게 지지가 잡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월봉상 8,25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일봉은 최근에 신저가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8,900원까지 회복을 해 줬고 전고점 전고점 구간이 9,350원 정도. 여기를 회복해 주는 게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 위로 장기 병, 장기 병 저항대 위에 1년선까지 장기 입형 주요하게 2차, 3차 저항 보시면 되고요 8300원 이탈하면 정리하시는게 좋겠네요 신저가, 가격이기 때문에 1봉상 역배열은 음, 확실하게 끊지 못한 상태 장중돌판 해줬지만 종가상 안착한 흐름은 없죠 요큰 역배열도 잘 보시고 종가상 딱 이렇게 안착을 해주는게 중요합니다 다음 중앙에 너비스 2.5% 동일하게 동섹터기 때문에 역배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 최근에 1년선에서 주요하게 저항이 많이 걸렸네요 장중돌판 했지만 단 한번도 종가상 안착은 하지 못했고요 21,000원 정도 여기 또 맞고 떨어지는 거 계속 경계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7,850원 이탈하면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역배열은 이렇게 거의 뭐 정직하게 여기를 기준으로 근사치에서 맞고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이제 121선과 일치하는 다점이 되는 거죠. 다음, 동섹터, 흥구석유, 2.3%. 얘도 월봉 역별 형태로 빠지고 있고, 박스로도 볼수 있고요. 일봉은, 얘도 정직하게 1년선, 1년선 부분에서 정직하게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6,000원 초반, 6,100원 정도. 올라오면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곧 떨어지는거 종가상 6100원, 200원정도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 유니트론택, 자열주행 관련주고 네움시티 관련주로 6.5% 사우디 장관이 8일부터 10일까지 방한일정이 있죠. 이걸로 오늘 한미글로벌이 재료소멸이 크게 나왔고요 유신이 13% 반짝 재료소멸 나왔고 유니트론택은 뒤늦게 반응이 좀 나오네요. 월봉 역배열 끊고 살짝 올라오는 자리고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고요 일봉도 크게 박스 이탈한 구간이 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박스 흐름으로 흘러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W 형태로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또 작게 이렇게 박스 잡히는 거죠 시간의 상승으로 6.5% 4,7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또 박스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윗꼬리저항대는 5,000원 정도 박스 상단 돌파 실패하고 또 밀리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그냥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밀리면 1차로 4000원 부분까지 내려올 수가 있고 올라가면 5000원 정도까지 간다. 박스는 어렵지 않죠? 3850원 이탈하면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질 거고요. 한미글로벌도 볼게요. 오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역대할 끊고 올라오던 타점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올라오다가 전고점 맞고 떨어졌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딱 맞고 떨어지면서 재료 소멸로 하락이 나왔고요 121선 3만원 지지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 3만원 히탈하면 또 1년선까지 밀릴 겁니다 요때 히탈하고 여기 밀렸듯 동일하게 장기 병차례대로 이탈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3만원 지키면 홀딩 3만원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또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다음 유신 유신은 이날 제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역배를 끊었던 자리 121선 회복한 자리였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14% 올랐다가 밀렸고요 이 14% 구간 내에서 수익을 챙기지 못했다면 밑에 있는 3만원 최종 지지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3만원 이탈하면 요 박스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침체 구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3만원 찍히면 어쨌든 또다시 뭐좀 밀리더라도 다시 박스 상단까지 올라와주면서 박스 돌파시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다음 STX 기존 추천주였죠 60% 이상 올라갔던 종목이고 고점에서 박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3% 상승 니켈 호재로 계속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때 역별 끊고 올라오면서 구름 돌파합니다 일목 균형표 돌파를 하는 6000원대에서 추천을 드렸고 단기에 바로 급등 나와주고 이때 또 고점에서 박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박스 반복매매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종가상 8 0 0원 안착이 중요했는데 4월 25일에 바로 상한가 가버렸고요. 그 이후에 상한가 다음날 고점 찍고 윗골이 남기면서 좀 무너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고점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21선 유지해주고 있고 큰 추세도 유지해주고 있고 아직은 완벽히 죽은게 아니고 이런 큰 추세박스로 보시면 되는 자리에요 단기적으로 요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큰 추세 잘 보시고 시간의 3% 상승으로 9900원까지 올라왔고요 16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다음 기존 추천지였던 인성정보 시간에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분석해 볼게요. 일단 상한가 다음날 급등이 또 크게 나와줬고 어떤 이유로든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단계에 급등이 심하면 아무 이유 없이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오늘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니아도 급등이 크게 나왔다가 오늘 하한가 나왔거든요. 일단 공시 내용을 보면 상승했던 이유가 1조 규모의 사업수주 추정으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사업자 중 하나의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맞지만 계약금 그리고 수량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 이에 실망감으로 하한가가 나왔고요 어떤 이유로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무너질 수는 있던 자리였다 자, 월봉을 보시면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제가 계속 12월부터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6월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차트 무릎자리에서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던 거고 월봉상 이전고점 구간 3 0 0 0원 중반대에서 맞고 떨어졌네요. 자, 차트적으로 무릎자리였다.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였다. 이걸 잘좀 상기를 하시고,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요런 타점과 유사한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수익이, 수익이, 수익이 나와준 겁니다. 이전에 두번 타점을 잘 복습을 했다면, 요 때도 어렵지 않게 시간 투자해서 수익이 가능했고, 박스였기 때문에 반복 매매도 가능했고요 박스 하단에서 매수하고 손절 짧게 잡고, 상단에서 반복 매도를 하던가, 6월까지 홀딩을 해봤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공시가 떠서 운 좋게, 보너스 급등이 나와졌던 거고, 오늘 고가 23%까지 찍으면서, 최소 35%, 최대 이제 60% 정도까지, 수익이 나와줬구요 여기가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파락 주의구간이죠 시가이탈하면 전일종가까지 빠진다 시간의 하한가로 2955원까지 하락이 나왔고요 거의 근사치까지 빠졌습니다 요구간까지 이렇게 빠진 상태에요 빠진 상태고 286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상한가 종가 그 다음 기존에 저항되었던 2650원 정도 2차 지지로 보시고 다음 이렇게 주요하게 또 차례차례 지지를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 1차 그 다음 2차 1차 2차 주요하게 보시고 수익 반납 당하지 않도록 하락시 분할매도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빠지는 흐름이 보이면 분할매도 분할매도 분할매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 중간값 3000원도 의미가 있는데 3000원 이탈하면서 시간의항한가 나왔고요 여기를 지키고 반등이 나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딱 지켜주고 반등 나와주면 고점박스 또 만들어주면서 그런 돌릴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또 여전히 좋은 눌림목이긴 해요 단기 매물이 좀 쌓여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기까지 빠진다고 끝이 아니라 또 좋은 눌림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비트컴퓨터나 다른 원격 진료주들도 12월부터 제가 반복 추천을 하면서 수익이 나왔지만 현재는 이렇게 윗꼬리 주고 빠지고 저점까지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썩 양호한 흐름은 아니었죠. 얘도 6월까지 반복 매매 가능하지만 이제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인성 정보를 들고 있었다면 인성 정보의 수익을 낸 상황이 있었다면 다른 원격 진료주들은 약수익 약손절 처리하면서 인성정보 수익이 이렇게 크다 치면 다른 원격진료주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작거나 손절이 나온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합쳐가지고 총치기 손실이 있더라도 총수익으로 인성정보에 엎혀가지고 총수익 마감을 해주고 또다시 눌림목에서 재공략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